보라기들 안녕! 네, 이번 화에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 권 교수님과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거, 내용을 네 하나요? 아이언맨, 헐크, 토르, 닥터 스트레인지, 히어로맨, 기교공자 울티모. 이 작품들 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정답! 네. 마블에서 만든 히어로! 아,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뒤에 두 개는 아니지. 그 뭐지 그게? 아 내가 마지막 거두 개만 없으면 딱알아맞추는데아 뭐지 뭐지? 음. 그, 그 힌트 좀 줬어. 교수님 힌트 알지니. 사실 이 작품들은 한 사람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헉,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아니 이게 다 그림체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바로 마블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리입니다. 아 스탠리. 그, 그그그그메오로 나오는 할아버지. 아, 다섯 봤어 스탠리 나이가 좀 네. 95세예요. <웃음> 정말 대단하시죠 이분이 만든 작품이 정말 많은데 마블의 히어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그 마블의 히어로들을 창조한 스탠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기대가 완전 진짜 기대돼. 너무 기대돼요. 마블 코믹스 소속 만화가이자 명예회장 스탠리 마틴 리버. 사실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스탠리라는 이름은 그의 필명이죠. 그는 유년기부터 대단한 독서광이었다고 하는데요. 어찌나 글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책이나 잡지는 물론이고 과자봉투의 뒷면에 적힌 글까지도 샅샅이 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장르를 불문한 독서를 통해 작가가 되기 위한 토양을 가꿀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모험가 도전을 즐기는 자유분방한 성격 덕분에 한때는 연기자를 꿈꾸며 연극학원에 다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문학가로서의 재능을 키우던 그는 1937년 뉴욕 헤럴드 트리븐지에 작은 콘테스트에 나가 두 작품이나 가작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스탠리는 이 작은 입상 경력을 내세워 1939년 자신의 삼촌이 있던 타임리 코믹스에 입사하게 되죠. 이 타임리 코믹스는 스탠리의 삼촌 마틴 군맨이 발행인으로 일하던 출판사였는데 훗날 마블 코믹스의 전신이 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스탠리는 이곳에서 편집 조수로 일을 시작하면서 코믹스의첫 발을 내딛게 되는데요. 당시 그가 각본을 담당하였던 것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 이슈 중 대반자의 복수부터였다고 합니다. 잭 커비의 조수로 일했던 그는 캡틴 아메리카 다섯 번째 시리즈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스탠리는늘 독특하고 색다른 캐릭터를 원했습니다.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비전을 자유로이 펼칠 수 없었습니다. 출판 시장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모험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1942년 스탠리는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 육군 통신부대에 입대하였는데요. 제대 후 동료인 조 사이먼의 몇 명으로부터 DC 코믹스에 오지 않겠냐는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마블 측은 스탠리를 대신할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만 편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탠리가 DC로 가버렸다면 지금의 DC 유니버스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무튼 이시기의 스탠리는 만화 제작이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한동안 유행을 타던 호러물과 SF 장르들이 61년도 들어서부터는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도산의 위기를 목전에 둔 마블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은... DC의 히어로팀 저스티스 리그가 대단한 흥행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이를 무척이나 부러워하던 마틴 굿맨은 스탠리에게 저스티스 리그처럼 여러 명의 히어로가 팀을 이어 활동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도록 압박합니다. 여기서 스탠리는 매해 쏟아져 나오는 비인간적이고 초월적인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에서 벗어나 기존에 없던 현실적인 고뇌와 갈등이 담긴 작품을 기획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판타스틱 4입니다. 하지만 사실 스탠리는 기획 초기 판타스틱 4의 제작을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간 양산형 만화를 제작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던 스탠리는 이번에도 유행에만 쫓아 만화를 제작하려는 국면의 기획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이 시기는 스탠리가 자신의 직업까지 그만두려 할 만큼 만화 제작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판타스틱 4의 제작에도 참여하지 않으려 했었죠. 그러나 그의 배우자인 조앤 미는 당신이 만들고 싶은 이야기를 써보세요 라며 응원을 합니다. 이에 스탠니는 어차피 단두 계획인데 내 모델로 써보지 뭐. 판타스틱 4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스탠니는네 명의 히어로 캐릭터를 만들고 인물 간에 가족이란 요소를 넣게 됩니다. 히어로 만화 역사상 최초로 히어로의 가족 관계가 다뤄지게 된 것이죠. 당시로서는 생소한 포스필드와 투명화를 사용하던 수잔을 중심으로 그녀의 남동생 자니스톰, 그녀의 남편 리드 리처드, 그의 친구 싱을 한 팀으로 묶게 됩니다. 덕분에 판타스틱4에는 히어로의 멋진 활약들 위에도 히어로드 사이에 벌어지는 남매 갈등, 부부 문제 등 현실적인 갈등과 이야기가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판타스틱4는 당시 팔리는 만화의 공식을 모조리 깨부은 일종의 괴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림 작가인 제커비와 스토리 작가 스탠리는 판타스틱 4는 출간 이후 판매 부수를 집계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성공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출판사로 어마어마한 양의 팬레터가 쏟아져 온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언급됐었는데 그 히어로맨이라는 거 그게 뭔가요? 네 히어로맨과 기어동작울팀보 때문에 두 분이 헷갈리셨죠? 네네 네, 양대애이메이션산맥이라고 양대 하면 미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많은 콘텐츠 제작자들이 일본의 콘텐츠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음... 대표적으로 매트릭스가 있죠. 어... 그래서 어, 스탠리라고 해서 어, 일본의 그 제작 기술을 굉장히 어, 사용하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일본의 스튜디오와 함께 같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히어로맨입니다. 아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이 모르신다는 것은 왜 모르실까요?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했고 스탠리라는 거물이 참여하니까 그리고 유명 프로덕션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기대를 했죠. 그렇지만, 생각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재밌지 않았습니다. 참 아쉽게 됐죠. 거기서도 아... 그 까메오로 할아버지가 출근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웃음> 네. <웃음> 진짜 못 말리겠다. 아, 한정 개구리. 할아버지는 안니겠어 진짜. 그만큼 자기 작품을 서사랑한다고볼수 있죠. 음. 오프닝, 오프닝에서도 나왔고요. 음. 또 중간에 커피, 커피숍 안에서 앉아있기도 하고, 때로는 대사를 가 있는 작품을, 어, 역할을 맡기도 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음. 보다 보면은, 음.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 찾기 위한 그런 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런 걸또 다른 말로 이스테이그라고 하는데 작품 속에 숨어있는 재미는거 찾아내기. 예, 그것도 작품을 보는 시는 묘미가 있죠. 그럼 오늘은 만드는 것마다 메가히트를 빵빵 치는 대작가 스탠리의작가가을 엿볼 수 있는 명언을 찾혀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한번 행복하면 두번 불행하게 하아한번 웃으면서 세번 넘어뜨리고 두번 울어라. 사실 스파이더맨의 교훈이란 큰 힘에는 큰 문제가 따른다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음. 네. 출근해는신데 나는 한번 행복하고 세번 행복하고 한번 웃고 세번안 넘어지고 다 그럴 건데. 응, 더 해봐. <웃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 이렇게 <웃음> 교수님과 함께 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출근해하세요 <웃음> I'm <laughs> sorry.